누우면은 팔다리를 묶으세요 <웃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 굉장히 좀무섭더라고요그 과정이 정말 수월하게 난자채취 과정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하고 싶진 않다 <웃음> 오늘은 난자채취 난자채취 관련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어, 제가 3월 달에 난자채취를 진행하면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그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신선배아 단기요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아무튼 저는 단기요법으로 진행을 했었고 신선배아 이식을 목표로 잡고 과배란과 난자채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난자채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면 은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게 되죠. 매일매일 배 주사를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난자를 한 번에 채취를 하는 <웃음> 과정이에요. 난자채취는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도 수면마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를 시술 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하고요. 회복실에 오고 나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난자 채취 전에 준비사항은 첫 번째로 시간 맞춰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거는 병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정말 잘 알려주시고 몇 시에 알람 맞춰서 주사 맞으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거를 시간을 잘못 맞추면 채취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시간 맞춰서 주사막기 요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술 전날에 항생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술 전날에 항생제를 먹게 되고 그리고 시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방해주신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날에도 처방해주신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술 전날 밤부터 물 포함해서 금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또 깜빡하고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도록. 물 포함 금식이니까 요거를 꼭 지켜야 되고 아침에 막 입이 마르거나 할 때는 그냥 가글 정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준비한 게 이온 음료 미리 사두기 어그 이온 더핏 제로 이 음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거를 많이 드시는 이유를 봤더니 이게 당류가 없어요 부담없이 그냥 물처럼 들이키기에 좋은 이온 음료라서 이거를 많이 하시는 거 같고 이온 음료를 먹는 이유는 이 복수가 차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이온음료를 많이 마시는 게 예방에도 좋고 붓기 빠지는 데도 좋고 뭐 여러모로 좋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미리 주문을 해놨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사서 주문을 해서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냉장고에다가 꽉 채워놨었어요.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젤 네일, 매니큐어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당일날 가서 제거를 못 하잖아요 젤 네일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거는 다 지워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직장에 휴가를 내야겠죠 <웃음> 채취하는 날 일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말 비추고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채취하는 날은. 미리 휴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채취하는 당일은 무조건 휴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날은 뭐 회복이 빠르면 은 일을 사무직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면 은한 2, 3일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한 3일까지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후기예요. 그리고 남자 채취 당일날 액세서리를다 빼야 돼요.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괜히 가져갔다가 따로 뒀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악세사리 다 빼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다 빼고 갔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번거로운 것도 없고 악세사리는 집에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취하러 가는 날 하의는 좀 널널한 걸 입거나 아니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채취하고 나서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압박 같은 게 덜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취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타이레놀을 챙겨가는 게 좋아요. 배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진통제 하나쯤은 가방에 넣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일산 차병원에서 난자 채취를 했는데 차병원의 경우에는 남자 채취하러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보통 다른 병원에서는 회복하는 중에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병원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핸드폰, 소지품 다 갖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전신탈의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그 머리카락 안 떨어지는 헤어캡도 써야 되고요. 마스크를 쓴 채로 대기실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면 은 간호사 분이 오셔가지고 이 링거 주사를 놔주세요. 굉장히 바늘이 크고 아팠습니다. <웃음> 네, 링거를 꽂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술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걸어서 들어갔어요, 저는. 걸어서 들어가서 이제 침대 그 베드에 눕고요. 누우면 은 팔다리를 묶으세요. <웃음> 팔다리를 벨트 같은 걸로 다 고정을 하거든요. 그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렇게 한 다음에 수면 마취를 하게 돼요. 저는 수면 마취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좀 잠드는 데 오래 걸리는 타입이라서 그렇게 빠르게 잠드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는 <웃음> 근데 이번에도 수면 마취할 때 바로 이제 졸리실 거예요 하면서 그 수면 마취할 때 특유의 그 가스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그 냄새가 이렇게 코끝을 자극하면서 바로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근데 잠드는 느낌이 없잖아요 수면마취 하면은 바로 의식이 되찾아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 다가 바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난자채취하고 나서 수면마취 끝나고 깨어났을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수면마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배가 아팠거든요 수면마취 깨어나자마자 굉장한 통증과 함께 깨어나게 됐고 엄청 심한 생리통? 엄청 심한 생리통 정도 하고 그냥 견디기에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간호 선생님 불러가지고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링거 꽂은 이 혈관으로 진통제를 놔주셨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가 들기까지 한 20분 이상 소요가 됐네요. 몸에 퍼져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그 20분 동안 그냥 참아야 되는데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되게 그 진통제 놓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 더 누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누워 있으면서도 아파가지고 뭔가 쉬고 회복하는 느낌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느낌으로 누워 있다가 슬슬 괜찮아질 때쯤 그러니까 약 기운이 몸에 퍼질 때쯤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남편을 만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완전히 진통제가 몸에 퍼져가지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저는 11시쯤에 남자 채취를 했거든요. 회복하고 나와서 점심 먹기 딱 좋은 시간이어서 나와서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누워서 편하게 쉬었어요. 그냥 누워서 TV 보고 뭐 그러고 있다가 5시쯤 돼가니까 이게 진통제 약발이 다 떨어졌는지 엄청 아프더라고요, 배가. 거의 허리를 펼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진통제 맞고 이제 회복실에서 나가면서 간호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타이레놀 오늘 아프면 먹어도 되는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6알까지는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쯤에 배가 엄청 아파질 때 타이레놀을 한알 먹었고요 한 30분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체력이 그냥 쭉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날 6시인가 7시부터 바로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잤어요. 완전히 기절. 그게 저의 1일차였고요. 2일차에는 1일차처럼 막 배가 많이 아프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좀 배가 콕콕 쑤신다 이런 게 가끔씩 있는 정도였고 그렇게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정말 체력이 쭉 떨어져가지고, 피로도가 뭔가 그게 달란 느낌? 엄청 체력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2, 3일차는 아프진 않았는데, 체력이 쭉 떨어지는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4일차부터는 컨디션이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체력도 좀 올라오고, 기분도 나아지고,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4일차부터는. 그리고 이제 5일차 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 느낌. 완전히 그냥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된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난자채취는 총 18개를 채취를 하게 되었고요. 18개면 은 완전 미친 듯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차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회복도 되게 잘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회복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2, 3일 정도만 피곤하고 힘들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정상 컨디션으로 바로 돌아와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자채취하고 나서 복수 차고 막 응급실 가고 막 계속 아프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에 반해서 저는 정말 수월하게 난자채취 과정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하고 싶진 않다. <웃음> 다시 하는 일이 없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시는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거나 저의 난자채취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졸업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무사히 남자를 많이 채취를 <웃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